h e you.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. 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같이 손잡고